엑셀을 하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저처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매우 소수예요 아주 특수한 직분이 있는 사람들이 저처럼 해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거든, 엑셀을 보통 사람들은 근데 저는 시간을 정해놓고 컨설팅하는 동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엑셀을 엄청 빨리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직장생활을 했어요 자 엑셀을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엑셀을 처음 한다고 치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엑셀 프로그램 읽어세요 기본 메뉴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이렇게 하나씩 누르면 이렇게 뭐가 펼쳐지죠 이 누르는 이거를 탭 이라고 불러요 탭 하나씩 누를 때마다 넓은 긴 띠가 옆으로 펼쳐져 이게 긴 띠를 리본 이라고 그래요 리본 그럼 여러분들이 이 개별적으로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대충 알고 있으면 되는데 뭔지 이 의미를 찾아보면 되죠 홈은 뭐고 홈 기본적으로 여기서 작업한다는 거 삽입은 뭔가를 집어넣는다는 건데 표피벗 테이블 차트 이런 걸 집어요. 주로 차트 이걸 페이지 레이아웃이나 또 수식은 수식에 가는 거고 데이터 데이터 분석에 대한 툴들이 있고 뭐 이래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모든 걸다 외워야 되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는 여기 있는 메뉴들을 하나씩 다 뒤져가면서 배우는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것만 알고 실제 어떻게 쓰는지는 따로 볼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뭐가 더 가는 띠가 있네 이걸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해요. 오피스를 처음에 인스톨을 하면 이렇게 안 생겼어요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 이게 사람마다 자기가 주로 쓰는 걸 여기다 집어넣는 건데 여러분들 제가 하라고 한 거를 집어넣어서 쓰면 돼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이 빈칸 이 하얀색 빈칸 fx라고 써 있어요 수식 편집 창이라고 불러요 셀 주소라고 되어 있어요 이셀 주소가 뭐냐 네 여기들 클릭을 했어 그랬더니 이 세로 방향으로 a b c d e f g 가 있고 가로 방향으로 1 2 3 4 5 6 7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열이라고 그래. 요 a 열 b 열 c 열 d 열열열열 이거를 행이라고 그래. 행 B6. 이한칸한칸 한 칸, 네모 칸들이 있죠. 이칸한칸한 칸한 칸을 뭐라고 한다고요? 셀. 영어로 -E -L -L. cell. 셀. 이 셀의 주소라고 주소. 집 주소하는 집 주소하는 주소예요. G7이라는 주소를 갖고 있어. G7. 이런 거를 내가 할 때마다 컴퓨터는 내 눈에 이렇게 보여주는 그냥 그림판이 아니고. 이 숫자들이 어딘가 입력이 되게 돼있어. 저장이 된다고요. 그러면 그 저장되는 위치가 G7이라는 게 컴퓨터 메모리, 뭐 하드디스크 어딘가하고 연결이 된다고. G7, G8, G9, 이렇게. 그게 여기 셀 주소창이란 데 보면 같이 또 여기, 여기를 내가 마우스로 클릭을 했더니 여기 G7 막, 막 바뀌어요. 바뀌고.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계산을 해보는데 계산을 엑셀에서는 자, 2, 3은 6계산 하는데 여기다가 직접 2 곱하기 3 이렇게 안해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봤을 때안 보이죠 6만 보이죠 이거 클릭을 하니까 안에 2하고 3이 곱해질 때 저렇게 나와 엑셀의 계산은 어떻게 하냐 2, 2를 써요 이렇게 2 3을 여기다 밖에다 써 놓고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다가 내가 아까 2 곱하기 3을 쓰는 게 아니라 d4와 d5를 곱한다 셀의 주소를 곱해 왜 이렇게 한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을까 D, 이 말은 뭐예요? D4 셀의 주소에 뭐가 있는지 가져와. D5에 뭐가 있는지 가져와서 곱해라. 그래서, 현재는 2하고 3이 들어있죠? 뭐예요? D4에. D4의 값이 현재 2야. D5가 현재 3이고. 그러니까, 현재 있는 걸 가서 곱해서 6이 되는 거고, 여기가 1이 되고, 4가 되면 자동으로 바뀌어요. 왜? D4와 D5의 값이 변해 있잖아. 바뀔 때마다 자동으로 재계산을 해줘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 아까 누가 물어봤어 2 곱하기 3을 한 다음에 6이다 그랬더니 1 곱하기 4는 얼마야? 그럼 우리가 또 해야 되죠 또1 곱하기 4, 1 곱하기 4를 또 해야 돼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그냥 뭐가 되, 입력되는 게 2하고 4고 2하고 아주 복잡하게 2로 4뭐 이런 거 되더라도 바로바로 바로 된단 말이야 얼마나 좋아? 너무너무 좋아 이것만 해도 좋아 내가 그냥 간단하게 가계부를 만들더라도 너무 좋은 거예요 저기에 있으면 자 봅시다 뭐 뭐가 있었나 자 메뉴 탭이라는 게고 리본 메뉴가 있고 빠른 실행 도구 모음 면이갈 거예요 수식 편집 창셀주 수식 편집 창을 다시 좀 잠깐 설명 드리면 자 여기다가 내가 아까 2하고 3을 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했더니 내가 여기를 클릭하니까 F5 곱하기 F5 클릭하면 여기 뜨고 여기서 바꿔버릴 수가 있어 더하기로 바꿔야기를 만약에 더셈으로 바꾼다. 그럼 여기서 하는 게 편해요. 공간이 넓잖아. 너 넓힐 수도 있어. 마우스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넓힐 수도 있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숫자가 엄청 수식이 길어갖고 이렇게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막 다섯 수식 나온다 그러면 이 조금만 칸에다가 하려면 눈 아프잖아요. 모든 계산을 여기, 여기서 보고 한다 그러면 이 안에다가 더블 클릭하고 여기 살라 그러면 복잡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정할, 여기 사라는 거야. 수식 편집창. 여러분들은 여기, 여기에 여기 클릭을 하고 여기서 뭔가를 막 고치고 하는 거를 이제 기본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중요한 게 한두 개가 있는데 왼쪽에는 시트 1,2,3 이렇게 이 기본 단위가 워크, 시트, 작업하는 종이라는 란뜻 시트가 넓다란 종이에요 별 특별한 용어가 아니라 넓은 종이를 시트라고 해요 시트의 이름이 있고 이름을 내가 바꾸고 하나하나를 탭이라고 해요 이것도 누르면 바뀐 넘어가는 이거를 누를 때마다 되는 탭 저 색깔을 바꾸고 뭐 이런 걸 이따가 할 거야 오른쪽에 뭐가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화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거는 컨트롤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휠을 올르락내려가면돼 화면이 커지죠 예, ABCD 까지 커지네 400%가 맥스네 줄이면 10% 까지 줄수 있네 자 이렇게 돼서 보통 100으로 놓고 하면 되죠 별거 없어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걸 누르면 맨 오른쪽 이걸 누르면 현재 있는 것을 출력을 하면 종이에 어떻게 인쇄되냐 이건데 내가 여기다가 뭐라고 하나 써요 이렇게 하면 쟤 때문에 페이지가 이렇게 되는거예요 페이지가 이상하게 나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잘못되잖아요 여기가 빠져버려요 인쇄 저거 하나 인쇄하려고 이렇게 만약 했다 그러면 쓸데없는 공간이 짜투리 종이가 빈 종이가 인쇄가 될거예요짝 맞춰 산다 이런거 이하는거예요 나중에 하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할 거는 그냥 여기다 놓고 하면 돼 여러분들이 제 지금 한번 해볼 거는 이거예요 여기 F에다가 여기서부터 1,2,3,4,5,6,7,8,9,10 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누가 여러분들이 물어봤어 1부터 10까지 정수 이 1부터 10까지 10개 숫자를 다 더해라 누가 시켰어? 얼마예요? 더해보세요 어떻게 더할까요? 자, 이걸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분들은 이제 저한테 그걸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야. 잘 보세요. 엑셀 좀 해서 초보자가 배웠다 그러면 이걸 눌러요. 이거. 섬. 여기는 시그마 표시 있죠? 여기 어디다 놓고 하냐면 10 밑에 10 바로 밑. 여기 10이라고 써 있는 여기 있죠? 10이라고 쓴 바로 밑에 놓고 이걸 눌러. 섬 하면 이렇게 나와요. f 섬하고 자동으로 함수가 T 나와. f2 땡땡. f2 땡땡 f11 F2부터 시작해서 F11까지 전체를 더하시오 이렇게 돼요. 55가 나와요. 이렇게 한다고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하지 않고 제가 하라는 대로 이제 하면은 엑셀의 신세계를 보게 돼요. 자 여기서 하나 하나를 내가 클릭을 할 때는 화면을 보세요. 여기 여기에 뭐가 아무것도 없어. 여기 아무것도 없어. 없어요. 근데 두 개를 내가 마우스를 이렇게 끄집어 땡기면두 개부터는 어디서 하든지 그냥 두 개가 되면 엑셀은 자동으로 밑에 둘을 더해줘 합계를 내고 그셀 선택한 셀의 개수야 또는 선택한 숫자의 개수가 두 개다 그래서 두 개만 되냐 세개네개 네 개, 다섯 개자 이제 알겠죠 여러 개 그다음에 연결된 것만 되냐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를 이렇게 군데군데 찍어갈 수 있어 컨트롤 키 누르면서 띄엄띄엄 찍을 수 있어요 컨트롤 키. 1, 5, 7, 10, 4개를 선택하고 합계가 입3이야 자, 이게 엑셀의 신세계에요. 여러분들이 엑셀 처음 배울 때 이것부터 배우는 사람은 절대 없어. 자, 근데 여러분들 그것부터 배운 거야. 자, 어떻게 하나 봅시다, 이제. 내가 여기서부터 쉬프트키를 누르면서, 이제 키보드로 쉬프트키를 누르면서 화살표로 이렇게 띡띡띡 누르면 여러 개가 선택돼요. 연결, 연속에서 선택을 할수 있어. 쉬프트키를 누르면서 이렇게 연속에서 할수 있단 말이야. 여기서부터 1부터 시작해서 10가지를 전체를 까만 테두리 안에 싹 사로 잡으면, 싹 잡아. 그러면 전체가 선택되면 55개. 10개를 선택하고 합계가 55라고 나왔어. 그러면 10개니까 쉬프트키로 이렇게 하죠. 자,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가지고 해볼게요. 자, 쉬프트키 가지고 이렇게 해봐. 해봤어요? 뭐, 별거 없죠.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 1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화살표 위아래로 이렇게 해보세요. 뭐 이상하게, 거기서 딱 멈춰요? 멈춰요? 엑셀의 신세계지. 자, 여기서 해가지고 아래로 한번더 내. 10에서 한번더 날아가면 어떻게 될까? 컨트롤 키 누르고. A가 어디에요? 더 내려갈 수가 없죠? 왼, 왼쪽에 숫자가 뭐라고 써 있어요? 104만. 104만이에요? 104만 8,576번째 줄이에요. 이게 엑셀의 맨 마지막 줄이에요. 알겠어요? 100만 줄이 넘어간다고 줄 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컨트롤 키 누르면 어 여기는 왜 그냥 여기까지 와 버리죠? 11번째에서 100만 번째까지. 중간에 다 비어 있죠? 비어 있으면 한 번에 스킵래. 그러니까 뭔가 연속되게 숫자가 차 있어도 끝에서 끝으로 가고 비어 있어도 끝에서 끝으로 가는 거야. 언제 여기서 중간에 뭔가가 숫자가 있으면 거기서 걸리는데 중간에 여기쯤에다가 1이라고 하나 써 보세요. 그럼 0이라고 써 봐. 그럼 여기서 걸려. 빈 칸이 가다가 걸리죠? 그게 없으면, 여기 0이라고 이런 게 없, 없는 구간에서 그냥 순, 순간이동을 해. 자, 여러분들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들 이거 갖고 이제 엑셀을 하는 거야. 더 신기한 걸 보여줄 때. 자, 여기서 1에서 10까지 끝까지 끝을 이렇게 움직여요? 어떻게 하고 있으요 컨트롤 키 누르고 화살표 위아래로 누르고 있어?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해보세요. 이게 1에서 10만 이렇게 돼요? 1에서 1000개, 2000개, 3000개가 다 이렇게 1의 속도로 되는 거야? 끝을 왔다 갔다 할수 있어. 자,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고, 아까 이렇게 한 칸씩 이렇게 움직였죠? 맞아요? 한 칸씩 연속해서 움직이죠? 자, 그러면 이제 Ctrl 키는 끝에서 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Shift 키는 어떻게 돼? 연속해서 잡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래다 놓고, 자, 마우스 필요 없고, Ctrl, Shift를 같이 누르고 눌러봐, 한번. 그럼 이렇게 돼요. 자, 이래서 짝 하고, 또맨 밑으로, 왔고 10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보세요. 맨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하거나 맨 밑에서 아래로 내려가거나 둘, 두 가지 다 연속에서 내가 얻는 위치에서 바로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아까 물어봤지 이렇게 써놓고 나서 1부터 10까지 써놓고 가장 빨리 합계를 아는 방법은 이거예요 자, 이렇게 어떻게 알아? 보면 바로 밑에 나와요 몇초 걸려? 1초도 안 걸려요 네? 1초도 안 걸려요 0.1초도 안걸려 내가 그 인간에 시간이 걸면 컴퓨터가 하는 데는 100만 분의 1초도 안 걸린다고 이걸 계산하는 게아이게 10개니까 그렇지. 그 아니요. 에만 개, 2만 개도 똑같은 속도로 돼. 이게 스피드 엑셀의 시작과 끝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걸 마스터해야 돼. 자, 왼손으로 왼손으로 자, 여러분 왼손으로 컨트롤 시프트를 젓가락질하듯이 하는 거고 오른손은 뭘 화살표를 양손으로 화살표 위아래 상하 좌우 있죠 화살표 피아노 건반 이렇게 왼손으로 연주하듯이 피아노 건반보다 훨씬 쉽잖아요. 피아노 건반 왼손으로 도레피솔라 수도 여덟 개를 막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두개네 개잖아. 그두개네개 조합을 하는 건데 오래 걸리겠어요? 금방 하지. 세 달만 열심히 하면 그냥 눈 감고 돼요.